오늘은 어. 특별히 아름다운 인연으로 오늘 또 고객까지 되게 된 정말 그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네. 어, 고객님과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이쁜 행운이를 네. 어, 선물해 준 <웃음> 어, 어, 고객님 음. 그 요, 요만한 요 진짜 한 4주만 4주 된 고양이를 어, 우리가 어떻게 하게 왔죠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죠 어. 페이스북에다가 어, 음, 엄마가 버린 아기 고양이들 길냥이를 어, <웃음> 고양이, 어, 그냥 어. 좀, 좀 해봤으면 해서 음, 제가 올렸는데 선생님께서도 음.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어. 근데 네. 겉보기로 봤을 때는 코골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네. 정말 잘생긴 어, 아, 제 <웃음> 어, 몸매 다부지고 네. 뭐 얼굴 뭐 아니 도대체 코를 다고 하는데 왜어디가 코를 걸지라고 저도 의아할 정도로 한점 봤었는데 아, 어, 네. 상황이 어땠어요? 저는 평소에 그냥 해서는 콜을 안 걸고 음. 안 걸었지만 제가 피곤하거나 음. 어, 술을 이술 자주 하는 스타일이기때는에 술을 음. 하게 되면은 음. 이제 가족들이 어. 이제 뭐 땡크가 이제 뭐 지나가는 중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어, 갑자기 숨이 멎는다. 응. 어, 그래서 걱정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 나이가 40은 아직 안 됐죠? 50이 다 됐는데요. 어, 진짜? <웃음> <웃음> 아 완전 동안. 40살이, 40살이, 40살이. 마, 와, 마. 그래요? 이야 아, 동안이구나. 아들이 반백 살 반백 완전 동안이구나. 아, 아, 네. 네. 어쨌든 네. 어, 그래도 젊은 나이에무업이 나타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음. 어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볼때 골격구조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서 네. 어 이유가 뭘까 라고 했는데 역시나 혀가 원인이라고요 혀. 제가 지금 혀가 좀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저는 동안에 술 마시면 특히 이렇게 네, 근육이 네. 풀리면서 네. 하다가 예. 네. 네. <웃음> 이거지.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또 옆에서는 또 네. 완전 기겁을 하죠. 네. 어. 그래서 어, 바이오가들을 하게 됐죠. 저는 되게 그 어. 삶의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음. 그 자는 시간이고 그리고 음. 그 시간은 제가 몸을 음. 최대한 다시 정상화시키고 음. 치료하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되게 음. 소중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액티브한 네. 시간이기도 하죠. 음. 그렇게 시간을 좀더더네더 음. 네, 효과가 효과성 있어요.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보내 효율적인 주침을위해서는 네, 그래서 하지만 음. 일과는 내가 더뭐 일을 하거나 뭐 어떤 그렇죠. 활동하는 데서 유용하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어떻게 할까 저도 고민하다가 음. 또 도장님께서 제 어. 뭐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죠 그 어, 책을 쓰신 거 맞죠 책을 읽었더니, 아, 이거, 이거 해야 된다. <웃음> 그래서 제가 뚜벅뚜벅 오게 됐죠. 네. 네. 지금 한몇달 됐죠? 지금 한세달 정도 됐죠. 네. 네. 세달 동안에 어떻게 보면 피팅 과정이었잖아요. 네. 어, 이게 처음부터 탁잘 맞는 사람도 있고, 네. 시간이 걸려가면서 차츰차츰 차츰 가장 최적의 상태를 찾아가기도 하는 게 이제 맞춤형 어, 의료기기인데, 네. 어, 장치 기구를 사용하면서 어떤 음, 초 처음 네. 중간 네. 그리고 최근 뭐 이렇게 해 본다면 처음에 좀 불편해 뭐 정말 그냥 아무것도 음. 안 하는 데다가 뭔가를 장치를 음. 했기 때문에 음. 아니 어색했죠 많이 음. 어색하고 음. 중간에 음. 자다가 빼고 예, 네, 그렇죠 어. 한두 한 시간 만에 이게 귀찮아서 빼고 예. 음. 네. 네, 그게 시작이 되다가 음. 그래도 코고리가 안 잡혀서 이제 입을 테이핑하면서 막아보고 음. 자꾸 벌어지고 건조해지니까 음.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또 신경을 했었고 음. 그러면서 이제 입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또 음. 그런 장치가 되면서 이제는 음. 에어스크린을 또에어스크린이라고 음.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음. 계속 차고 있어도 편, 괜찮을 정도가 음. 된 거죠 음. 그래서 사모님은 어때요? 네, 확실히 음. 그거는 줄어들었다고 제가 이제 스노우랩 그 음. 앱 깔고 이제 해보니까 음. 음. 소리가 어이 뭐 전과는 완전 차원이 들리죠않아 네. 어. 그리고 또 빼서 제가 튜닝하는 동안 제가 한, 며칠 안 했죠? 안 했죠. 한 어. 4일 정도 안해보 그때 했는데 제가 끔찍할 정도로 소리가 크더라고 어우, <웃음> <웃음> <웃음> 아.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그렇죠. 네. 있다가 없으면 참 네. 그게 소중하죠. 더 어. 상대적으로 어. 커지는 것 같은 느낌? 어. <웃음> 그러니까. 네. 우리도 이제 다른 고객들도 보면 수리 네. 맡기고는 하루라도 빨리 네. 오늘 안 하면 저 큰일 나요. 네. 그전에는 안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네. <웃음> 많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잘 인지도 못하고 네. 안 하잖아요. 네. 어. 주변에 이제 연식이 그 정도 되면 꽤 주변에 코골이 심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건데 그렇죠 어. 몇년 전에 여행가서 이렇게 사람은 네가 코골하니 내가 코골하니 있는데 음. 들은 거는 기억하지만 상주정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코골을 그렇죠. 그래서 증거 자료가 필요하죠 네. 음. 많이들 어. 코골이 때문에 제가 포스팅 해보니까 페이스팅에 네. 네. 연락이 자격 필요한 거다 어. 나도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이런 얘기도 어. 하고 오늘도 어. 보면서 전화를 어? 또 어. 보면서 또 그런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보면 네. 코골이 하면 수술, 네. 수면무호흡하면 양악기라고 네. 인식이 돼 있더라고 요 이제. 음. 근데 원인을 따져 놓고 보니까 결국 현대에 혀만 잡아주면 음. 그 혀를 잡기 위해서 턱을 당겨서 이렇게 기도하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음. 지금 하는 방법 쓰는데 지금 또. 최근에 또 이렇게 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를 되게 계속 지금 한 10여 년째 화두거든요. 네. 음, 계속 시도를 해보는데 마땅하진 않는데 그래서 지금 제일 안정적으로 하는 게 턱을 당겨서 기도를 확보하는 그게 지금까지 제일 그나마 효과적이고 또큰 무리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인데 하여튼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어, 그런 연구들이 결실을 맺으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네. 더 좋은 제품들을 제공할 수 있겠죠. 네. 어, 아무튼 그때 또 도움도 좀 주시고. 아, 네. 아이뭐 파일럿 테스트로서. <웃음> <위해서>. <웃음> <웃음> 네, 우리가 특히 이 구조적인 문제, 그 턱이 작거나 구강이 좁고 혀가 크고 기도가 좁고 이런 분들은 네. 평생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평생 고객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제 평생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관계로서 네. 어, 평생 이렇게 즐겁고 네. 만나면 반가운 사이가 되어서 네. 앞으로 계속 잘 지내기를. 네. 음.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반가운 고객님과 함께 네. 바이오 가드에 대한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네. 어, 더 궁금한 거는 댓글, 또는 그냥 바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